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에서 자주 사용했던 자막에 색깔이 입혀지는 이런 효과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능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효과인데 모바비로도 아주 쉽게 구현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가보시죠 고고 자 이렇게 모바비를 실행을 했습니다 오늘 배울 기능은 컷 편집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예시를 들기 위해서 컷 편집을 해서 만든 상태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효과를 나타내고 싶은 곳에 자막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텍스트 창을 들어가 줍니다 간단한 텍스트 불러와 줍니다 그만큼 맞춰서 줄인 다음에 한번 들어볼게요 자막에 색깔이 입혀지는 자막에 색깔이 입혀지는 이죠 그러면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처음 만든 자막은 이렇게 한문장에 나눠지게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크기를 알맞게 키웁니다 그리고 폰트를 바꿔줘야 되겠죠 이런 효과 같은 경우에는 폰트가 좀 굵은 게 좋습니다 폰트도 자유롭게 하시되 저 같은 경우에는 검은 고딕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맞게 키우겠습니다 키우고 이 상태에서 멘트에 맞춰야 되겠죠? 자막에 자막에를 적어줍니다 멘트를 들어보고 세 개를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추가를 하고 색깔이 색깔이에서 요쯤 가서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다시 재생해서 입혀지는 입혀지는에서 요쯤 가서 여기서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런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 길이를 일정하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70%는 끝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처음에 자막이 색깔이 입혀지는 이 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테두리를 만들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하얀색이라 검은색이 잘띄겠지만 흰색도 눈에 잘 띄더라고요. 그래서 나타내고자 하는 배경에 알맞는 색깔을 꾸미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글씨 불투명도를 0으로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자막 텍스트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색깔이 입혀지는 이 부분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자막에 지우고 입혀지는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 색깔이와 자막을 지워줍니다. 차례대로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러면 은 자막에 색깔이 입혀지는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간단하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뭐 텍스트에 맞춰서 소리를 넣고 싶다 이렇게 넣어서 좀 줄여주면 자막에 색깔이 입혀지는 이렇게 아니면 좀더 길게 나타내고 하고 싶으면 이만큼부터 해서 자막에 색깔이 입혀지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해서 뭐 그림자를 더 추가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그림자를 더 추가를 하신다든지 더 돋보이게 이렇게 하면 더좀잘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자막에 색깔이 입혀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막에 색깔이 입혀지는 효과였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에 자막이 입혀지는 효과를 배워 봤습니다. 아주 쉽기 때문에 다양도로 응용해 보시면 더 예쁘게 구현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